처음으로 쓰는 나의 실패담 저는 저의 주식 실패담을 너무 쓰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마음 잡을 겸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것몇 달째 못 들은 척하며 버티다가 드디어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결국 쓰게 되었네요. 작년 1월 주식을 시작했네요. 600만원 정도 우량주 매매를 했어요. 그땐 결혼 전이었고 주식의 주저도 몰랐지만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으며 운 좋게 주도조를 단기 매매를 하게 되었네요. 그냥 갈반 수익이나 손실이 없다가 돈이 필요해서 출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경에 1500만원으로 급등주매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원금 대비 40%정도 수익을 단기에 얻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7천만원을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식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정신이 없었고 솔직히 그때까지 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몰빵을 하였고 계속되는 수익의 취해 멍하니 있었지요. 결국 계좌 잔고는 1억 1천이 넘게 불었지만 10월 마지막 주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적절하게 시장도 못 읽고 있었고 설마설마하다 하락하여 계좌 잔고는 8천만 원이 딱 남았지요. 그때까지 나름 책도 많이 읽었다고 그리고 대세를 잘 읽는다며 감으로 나름 중기 투자를 한창 각하였습니다. 주식의 무서움을 모르고 버티다 원금 손실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그 후로는 안되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단타 매매 미소까지 몇 번씩 매매하다가 결국 계좌 잔고는 6천만원 정도 금방 되더라구요. 이때 몇 번의 기회도 왔지만 너무 급등하는 순간에 들어가서 적절한 매도타임과 손절을 못하였고 2차 급등인 줄 알고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계좌 잔고가 4 6 0 0만원 그리고 정말 멍청하게 또 고점에 들어가 물려서 결국 계좌 잔고가 2천만원 남더라구요. 완전 아무런 생각 없는 매매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에는 재료가 있는 것 중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랐지만 이젠 무조건 따블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흠 그러다 다시 단타 매매를 시작하였고 또 완전히 말아먹고 현장고는 약 천만원이 남았네요. 주식 18개월 차, 결혼 9개월 차 지금은 거의 두달 정도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계좌는 물려있는 상태이고 그대로 두고 있고요. 이런 실패담을 쓴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과오와 욕심무지를 내놓고 나니 조금은 속 시원하고 창피한 만큼 절대로 똑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역시 와이프 말이 맞았어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비밀이 많은 성격이라 와이프 말고는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주식이 무서워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해서 주식매매를 안하고 일에 집중을 하니 조금은 숨을 쉴수있더라고요전 주식을 너무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무식하고 어느 순간 자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만의 기법도 매수매도 타이밍도 없다는 게 참으로 창피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의 규칙을 만들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수익을 낼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고 무섭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글을 읽고 꿈과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단 주식의 무서움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 실패담을 쓰고 이번에 정한 매매기법을 절대 고수하며 기계적으로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인 계좌는 지금 바닥 횡보중이니 몇 년이고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100만원으로 투자하기로 맘먹고 매매일치도 쓰며 체계적으로 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수익금보다도 더 값진 제가 이번 일로 결정한 매매부과 매매일치 쓰기와 거래 전 준비하기 그후 피드백까지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닌 이번에 정해서 기록한 부분을 하루하루 성실히 매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스타트를 했네요 워낙 성격이 독특해서 이렇게 모든 게 오픈되는 걸 꺼려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바로 잡아가려합니다 계획한 디데이가 며칠 남았네요 두려움 불확신이 80% 희망이 채 20%는 안되지만 수익이 아닌 저의 행동에 모든 포커스 맞추는 것이기에 오히려 부담이 없네요. 매매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번 과제라 생각하고 완전 저를 잊고 실천해보려고 합니다.